켰어 혹시? 네. 켰어요. 어 켰으면 너 일로 와봐. 각도 잘 맞아? 네 각도 잘 맞아요. 네가 항상 낮춰서 찍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턱을. 원래 흥분하면 사고일 텐데. 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찍고 싶은데. 아 그렇게 찍으면은 아니 차라리 아예 이렇게 가겠지 내가 어유 따라 가겠지. 어? 아니 봐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한테 그러잖아. 왜 이렇게 아무리 하면 빨이안 받냐고. 실물이 낮다는 소리 많이 듣지? 그러니까 실물이 낮다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야이 각도 좀 올려라 각도 좀 올려줘 일부러 그런 거지 너 나한테 이게 뭐 배우들도 실물이 난사람 있고 화면발 안 받는 사람이 다 <웃음> 아니 실물이 안 좋으면 화면발 낮게끔 좀 만들어 주든가 아, 성형외과를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아니 안 그래도 그러는데 화면발까지 더 계속 이상하게 찍어 너나안티지 나한테. <웃음> 맞다 너나 싫어하지? 제가 다음에 특수효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씨 카메라 감독이 안티야. 오늘은 또왜또 또 카메라 오자마자 여기 앉혀놓고 또 얘기하는 거야 6편 찍으라고? 네 오늘 이제 6편 찍고 어. 차례고 그 내가 그랬잖아 사무실에서 어. 구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구독자 입장에서 뭐가 궁금한지 그걸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같다난 구독자가 아니라 이제 다오을 그 하셨는데 음.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가오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가오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예전 영상에 내가 가오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가게를 오픈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정말 베테랑들도 가오픈을 하는 이유가 나 혼자 베테랑이지 직원들은 첫짜들이에요 처음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에 같이 했던 직원들을 세팅을 잡는다고 해도 여기 동선이나 움직이는 방향이나 아니면 배치되어 있는 물건들이나 자석들이나 아니면 은 포스 기계나 포스 기계에서 몇번 테이블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고 주방도 똑같아요 물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오픈을 최소 일주일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원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손님 없을 때내 테이블 안될때어 인지를 하는 거죠 어저 테이블이 몇 번이고 저 테이블이 몇 번이고 그리고 물건이 어디에 있고 손님을 어떻게 케어를 꽉 찼을 때는 못 해주니까 그리고 주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손님이 갑자기 몰리면 바로 쳐낼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도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그 동선을 확인하고 손님을 몇번 받아 봤을 때 아무래도 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손님이 들이닥쳐도 칠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적응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오픈이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가오픈을 이틀만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 있을 때 가오픈을 먼저 하라고 했어요 저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가오픈을 이틀 동안 하면서 직원들이 느끼고 테이블 체크하고 주방 동선 확인하고 물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메뉴가 손님들한테 나갔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나가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가는지 이런 게다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마지막에 오픈을 딱 했을 때 손님이 몰려도 완벽하게 손님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그 기간을 가오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틀만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특수하게 제가 직원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틀동안 하고 정식으로 오픈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4, 5분 기간 동안에는 손님을 어느 정도 받아 서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손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는 게 낫겠죠. 주방에 두 명밖에 없는데 손님을 한꺼번에 열 팁을 받아버리면 주방에서 케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날 아니면 은 손님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만 아니면 손님을 어느 정도만 받고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받든지 그런 걸 선택을 하셔서 주방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홀 직원들이 케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이 없는 날 가오픈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픈도 손님이 없는 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가오픈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타겟층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타겟층 설정과 맞게 떨어지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아. 고그 어느 타겟층인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유림상의 타겟층을 잡은 타겟층은 20대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마 들어왔다가 거의 다 나가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시스템적으로 손님들이 모든 걸 가져가서 손님들이 세팅하고 술도 가져다 먹고 기본적으로 셀프 스타일의 술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한 20대 층들은 그 셀프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서른 넘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해 하시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겟층을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애시 당초 처음부터 20대를 타겟으로 젊은 층을 잡은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타겟에 대해서 셀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왜 셀프로 하시는 거세요? 아... 이 매장의 제일 첫 번째 키포인트라면 키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셀프입니다 그첫 번째 제가 왜 셀프를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직원 관리일 겁니다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게가 규모가 있거나 어느 정도 직원이 필요한 가게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직원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 명절 때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홍대 쪽을 갔어요. 홍대 쪽을 갔더니 가게마다 한국인 직원이 없었어요. 거의 베트남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직원들을 채용해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인 직원이 있는 데는 거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니면 그리고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쪽 말고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걸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직원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도 한 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면 앞으로 직원 채용이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가는 게 나을까 컨셉을 어떻게 잡는 게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최소 인력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내보낼 겁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내보내도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가맹점주들이 아니면 은 이 가게를 받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뽑을 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게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셀프로 모든 걸할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되 셀프로 하니까 손님들은 내가 다 움직이는데 비싸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메뉴는 9,900원으로 모든 걸 통일을 했어요. 싸고 맛있는데 단 셀프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1층에만 홀 직원을 두명을 뒀습니다 두명을 뒀는데 두명은 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두명은 놀고 있고 손님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세팅해서 갖고 오고 물 갖고 오고 컵 갖고 오고 술 갖고 오고 그리고 라면도 직접 끓여서 먹고 어, 직원이 하는 거는 메뉴 주문 받고 메뉴 갖다 주고 그리고 치우고 마지막에 계산해 주고 거의 이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주방도 똑같아요 메뉴 자체를 요리해 주는 메뉴가 거의 없어요 미리 해 놓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는 메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고추장찌개, 코다리조림. 이두 가지는 미리 해놔요. 그리고 주방에, 주방 인력 한 명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림상에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해산물 구이집인데, 그 손님들이 셀프로 이제 구웠을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없었는지 고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줄게요 해산물 화로구이집을 한다 오픈을 했다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조개구이집이냐 그 개념 자체를 거의 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개구이 아니면은 화로구이에 해산물을 구워 먹는 게 뭐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무 데도 없어요 해산물을 화로구이에 조개구이 말고는 구워 먹는 데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래서 제가 해산물 화로구이를 선택한 거고 저희 집은 낙지를 구워줘요 갑오징어를 구워줘요 그리고 홍새우라고 새우를 구워주고 그리고 코다리를 구워주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그 전에 있던 해산물 하루구이 하면 은 조갯집 이런 느낌을 좀 탈피시켰고 일단 메뉴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하루구이는 손님들이 초반에는 제일 힘들어한 부분이 새우구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해산물도 타지 않게 구워 드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 하세요 기존에 있던 메뉴들이 아니고 새로운 메뉴가 하루 구이에 구워 먹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먹었을 때 만족감이 지금은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높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도 마지막 질문 네 어. 그 혹시 가오품 기간 동안에 유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음. 그몇 테이블 정도 음. 받았는지 이게 혹시 얘기해 주실 음. 수 있으실까요? 음.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요일 토요일 날 가오픈을 잡대. 내가 없으니까 케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님을 매트를 받아라. 했더니, 금토해서 열팀열 10팀, 팀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았기 때문에, 매출을 말씀드리기는 뭐 어차피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정확하게 제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어제 이틀 동안 매출을 말씀드리자면 정식으로 오픈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막 오픈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꽃도 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만큼 조용히 오픈해야 돼요 직원들이 그만큼 적응을 해야 될 시간을 계속 주려고 그래서 그냥 문만 열어놨습니다 문만 열어놨더니 월요일날 한140 화요일날 한150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어매 팀이 없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서서 왔다 갔다 셀프 갔다 먹고 뭐물 물 갔다 먹고 맥주 갔다 먹고 이러니까 손님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웃음> 오히려 더 <웃음> 그래서 한140 150 이렇게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갈 것 같고 금토 정도 되면은 그때는 1, 2층 완전 다꽉차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 제가 촬영을 해서 손님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없어. 오늘 뭐 질문 많이 했는데 <웃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